전에 처음 느낌은 반찬 구성이 약간 남성분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너비아니에 오뎅에 제육볶음 계란까지 참기름은 밥에 이렇게 뿌려 먹는 거겠죠? 그 제가 항상 밥 먹을 때 같이 먹는 나랑드 사이다. 요즘에 배달비가 너무 비싸서 종종 편의점 도시락을 많이 먹거든요. 요즘에 그냥 또 요즘에 또이 해자 도시락이 좀 핫하다 그러고 싸고 알차니까 한번 먹어볼게요. 실하게 일단 계란이 이런 식으로 후라이돼서 나온 거는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이런 이런 느낌으로 밥도 많고 양도 많고 진짜 해자 같아요. 밥 먹고 계란 먹고 자요. 음 음악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작업실 같은 게 있고 특히나 그게 집인 경우는 매일 이렇게 박혀있으니까 조금, 조금 감옥 같다 할까? 그래서 요즘에 등산이든 뭐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좀 시작해서 컨텐츠로라도 만들어서 밖에 좀 나갈까 싶어요 근데 맛있네요 이거? 참기름도 진짜 좋다 음! 진짜 맛도 맛있는데 몇년전에서부터가 사람들이 약간 가성비가 좋으면 해자다라고 하잖아요? <웃음> 진짜 해자 같아요. 4,500원에, 요즘에 4,500원에 진짜 이런 도시가 없는데 옛날에는 제 기준에 뭔가 뇌리에 박힌 게한 끼의 밥값이 6,000원이 국룰인 시대가 있었거든요? 그것도 한 10년 전인가? 근데 요즘에는 약간 한, 한 8,000원 정도도 어? 싼데? 이 느낌이 들 정도로 밥값들이 다 너무 비싸진 것 같아, 그렇지 않나요? 햄버거도 사실 되게 싼 음식에 속하는 느낌인데 햄버거도 요즘 막 8,000원, 9,000원, 만원 이러니까 음... 이게 음. 요즘에 편의점 가면 항상 없더라고요. 찾아봐도. 아, 인인가 봐. 근데 그럴만하네요. 맛있다. 맛있고, 태자고. 참기름이랑 이 계란이 만족도를 한 10점 만점이라면 은한 최소 한 1, 2점은 덜 올려주는 것 같아요. 에이. 계란의 유무의 느낌이 은근. 그왜 가끔 술집 같은 데 가면 은 옛날식 도시락 해가지고 그런 거에 계란 같이 주잖아요, 햄이랑. 든든하다. 이 오뎅도 진짜 한국, 한국 남자들이 너무 좋아할만한 반찬 구성인 것 같아요 이건 거몇개 사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진짜 되게 괜찮네 근데 또 내일 가면 없겠죠? 앞서 도또 너비안이도 조금 먹습니다 음. 도시락 중에 고기고기 고기 도시락인가? 닭고기, 돼지고기, 막 뭐, 불고기 이런 식으로 있는 도시락이 하나 있거든요? 그걸 몇번 먹었는데 그것도 느낌이 좀저 푸짐해요 하는 느낌이잖아요? 이것도 약간 그 느낌인 것 같아요. 엄청 푸짐하네한 가지 단점이 참기름 때문에 젓가락으로만 먹기가 약간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하나 있네요. 먹다 보니까. 하지만 뭐... 만만 있으면 지 저는 약간 물 대신에 이 나랑들을 굉장히 자주 먹는데 언지는 한 1년 정도 된것 같거든요? 한 2년 됐나? 1, 1년 정도 된것 같은데 탄산을 좋아해서 콜라랑 그러다가 제로콜라를 먹다가 제로느들이 느낌이 아메리카노랑 라떼 느낌이랄까? 제로가 깔끔한 게 있어서 살 빼는 거를 둘째치고도 제로를 좀 좋아하게 된지좀 됐거든요? 그러다가 탄산음료들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했었어요. 콜라, 제로콜라, 펩시, 제로펩시, 뭐 마운틴 류, 판타 이런 거를 그거를 해서 제가 두개 빼고 다, 틀렸고, 다, 다 틀렸거든요. 한 아홉 개 중에. 그 이후로 아 이게 큰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제로콜라 대신에 이 나랑들을 먹고 있습니다. 이것도 맛있어서 싸고 그래서 한 번에 한 20개씩 박스로 시켜서 먹어요. 남자들은 왜 이렇게 제육볶음, 돈가스 이런 걸 좋아할까요? 근데 진짜... <웃음> 맛있어! <웃음> 이렇게 깨끗하게 아있게잘 먹었습니다. 제구명 의사 100%일 정도로 되게 좋은 없어서 못 먹을 것같은 정도로 매번 제가 편의점 갈 때는 없더라고요 해자 소시락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에 뭘 먹어볼까요?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빠염